8, 9, 10, 11, 12, 12 스택이야 12 스택 스텍. 12 스택 있고요 이정도 분석 있어요 아, 자 갑니다 10, 10회 복귀로 가자 1회뽑 해야지 자22 스택 22 스택 음. 아 처음에 무난하게 사성22 스택 아사성이야어베네시네요2 2이니까32아 오케이 괜찮아요 이정도는 그럴 수 있어 32 이 때부터 확률이 올라가기 시작하거든. 요거 뽑은 다음에 그냥 단차만 계속 돌릴 거예요. 오케이. 안 나왔고. 네, 73 했고, 74. 근데 일반이네요. 슬슬 아. 떠야지. 아. 이게 아닌데? 난 원석을 다 꼬라박을 예정이에요. 참고로 픽투지 떠도. 네. 나는 얘 때문에 원신을 복귀했어, 사실. 그치, 그치. 자, 제발, 제발. 고히 <웃음> 라사마? <대박. 웃음> 라사마? 우리티콘 사줘야지 자 라사마 야내이겼으는 일단은... 6,000원 밖에 없어 6,000원 밖에 없어? 그거 2,500원 밖에 안해 이모티콘 그거 저거 저거 사주시면 됩니다 12 음. <웃음> 오케이 라피. 야 1,8,000개 남았다 자! 빨리빨리 빨리 나와 나와 나와 나와 이히 <목소리도> 이거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